미스터트롯2 하러보이스 박지현이 토끼로 변신했습니다. 박지현은 그동안 볼수 없던 놀라만한 매력을 선보였는데요. 박지현의 이런 모습 정말 처음이네요.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.